PC를 부팅할 때마다 자동으로 여러 개의 사이트를 동시에 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실행 클릭합니다. 열기가 나오면 s 클론스타트업을 누릅니다. S H E L L Shift 누르고 땡땡 S T A R T U P s 땡땡 스타트업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빔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빔 폴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인터넷 바로가기를 새로 만드는 거죠 네이버에 가고 싶다 네이버 닷컴 다음 이 이름은 네이버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마침 자 이제 다음에 가고 싶다 그러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바로 가기, 다음.net, 다음 누르고, 자, 포털 사이트 이름 쓰고, 또 마찬가지로 네이트 가고 싶다.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바로 가기 하고, 네이트.com 입력하고, 다음. 바로 가기 이름, 네이트 누르고, 유튜브도 보고싶다 마우스 빈곳으로 만들기 바로가기 youtube.com 다음 유튜브 마침 컴퓨터 켜질때마다 여러개 지정한 사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해볼게요 시작 다시 시작 눌러서 부팅하겠습니다 윈도우가 재부팅 됐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한 네이버 다음 네이트 유튜브까지 한번에 열립니다